제 친구 중에는 극한의 그 컨셉을 잡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극한의 그 센즈. 제 채널이 학교에서 들킨 이유로 매일 와서 컨셉으로 완전 무장한 댓글들을 달고 갑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저한테 가스토벌레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 겁니다. 최근에 그 친구가 세밀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여서 만들어 주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걸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뭐 그건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만들어보자구요 먼저 도면들을 꺼내줍니다 한장은 버려주고 그러면 큰 도면 두 개가 짜잔 하고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에 기름 종이를 깔아주고 테두리에 맞게 그려줍니다 3D펜으로 열심히 열심히 가운데 부분에 연결해주고 대충 상상에 맡겨서 틀을 세워줍니다. Imagination 나 역시 영어는 못하는 것 같아. 여기에 열심히 열심히 면을 채워줍니다. 귀찮다. 어, 우 못났다 여기에 이제 맨들맨들한 사골 아니 두개골을 만들기 위해 다듬어줍니다 매끈매끈 어. 이제 납땜을 해줄겁니다 책상 하나 깔아주고 납땜을 해줍니다. 저거는 이번 영상에 안나오는데 실패해서 버린겁니다. 신경쓰지마세요. 반짝반짝 더 맨들맨들한 사골국이 되기위해 다듬어줍니다. 깔끔하고 맨들맨들한 빵땡이 아이 두개골처럼 눈을 파주고 눌러서 다듬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저거는 코인가 저거 아바타 뚝배기에 있는 화살표처럼 생긴 그것도 파줍니다.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 led가 빛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뭐하는거야? 부직포를 붙여줍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건 아니고요 겁나게 귀찮아서 그런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아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재수를 이용해서 색을 칠해줄 겁니다. 재수가 어차피 흰색이어서 재수만 쓰면 되지 않을까. 와센즈 가스터 블래스터 레이저 광차포 완성입니다. 자, 나의 힘을. 보이시죠. Well, i n c e you o s o u t e r a g r e a r m